여기 타임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어, 인사 속에 대한 모의, 생각 모으기를 했고요. 아마도 이 모아진 생각을 가지고 좀 우리가 그 이야기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이거 가지고 얘기합시다 했더니 또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에, 제 10회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 추진상 및 공유가 있을 거고요. 또그 전에는 발표 일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가고 있나요, 우리가? 네. 그러면 우리가 더쉴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겠네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음, 어, 지금 이 생각이 모여져 있는데요. 조금 아쉬우니까 하나만, 하나씩만 읽어볼까요? 네 네네, 그게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주셨으니까 아, 니 이거 보조가 하시나요? 네? 메인이 그러거 보조가 그러게요 <웃음> <웃음> 아니, 보조한테 맡겨두고 이러시면 아니네요 그래서 그 아까 의봉이라고 하신 우리 김동동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 보조가 <웃음> 저보다 도 훌륭하거든요 네네 어 여기 한두개 한 정도 골라 주시면 어때요? 네, 네. 여기서 두 개를. 네네네뭐 마음에 가시는데요. 네. 네. 아스트스에딱 뜯어서 네. 이쪽에다가 뭐 붙여볼까요? 네네. 네. 네. 네. 이제 맛보기로 한번 두밥 세단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네네. 네. 네. 네 그거 네. 하나, 네. 또, 하나 네. 또 하나 또 하나. 다 읽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요 이 뽑아주신 두 개를 한번 그 읽어주시겠어요? 먼저 첫 번째 포스트잇 네, 그 제가 먼저 고른 건 어, 중간지원 조직이란 무엇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몰라서요 네, 이거 누가 쓰신 건지 알고 계시죠? 본인은?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할 수 있는 건데요 행정과 주민을 양방향으로 지원하는 조직 현실은 양쪽에서 지어 터진 <웃음> 네. <웃음> 와... 이구몰골라주시 네. 네. 이렇게해서 조수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자, 이첫 번째 포스트잇 행정과 주민을 양방향으로 지원... 아, 네네 그... 초록색 중간지원조직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몰라서요라는 그 키워드를 쓰신 선생님 계실까요? 네,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필차가 아, 나와요. 네, 아, 뒤에. 필차가 아, 나와요. 필차가 나와요. 여기 어디, 어디?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카메라를 찍지만 문서로 남기지 않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 이제 이런 걸 적어, 이런 아이디어를, 키워드를 적으셨을 때는 분명히 본인의 어떤 그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한번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떠세요? 네. 네네. 네. 이런 거구나 하고 계시가요 보셔야 되겠지, 니다 아니 특별한 의견이 아닌, 있는 게 아니고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 정확히 몰라서. <웃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중간지원 조직이 당연히 있는 건 알지만 저희하고 지금 네. 특별 연관이 아직 한 번도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한테도 뭔가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네,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진짜로 몰라서 <웃음> 뭐 <웃음> 화나신 건 아니죠? <웃음> 네 진짜로 몰라서 묻는 질문이었답니다. 네 박수 부탁드려요. 네. 자그 다음에 행정과 주민을 양광형으로 치면 현실은 양쪽에서 주의 터진 네, 네, 상당히 고민의 지점이 있는 래서막 하니까 저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뭐 이런. 근데 주변 중간 분이 중간 계신 분들은 그게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이제 계에서 그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뭘 하려 그래도 양쪽 눈치를 다 봐야 되니까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면에서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아는 건 아는대로. <웃음> <웃음> 그래서. 조금만 그러니까 중간지원조직이 왜 생겨야 될까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활동,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주민들과 훨씬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자녀기하학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가서 그냥 그 사업에 치고 업무에 치고 서류에 치고 정산에 치고 이런 가지고 정작 이들이 중개 조직에 들어가기 이전에 활동가 시대 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파이팅 네네 아, 그래요. <웃음> 와, 네, 네, 네. 네. 사회자를 강하게 하는. <웃음> 그 아마도 오늘 그 얘기를 오늘 없이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답을 하다 보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심화토론 시간에 같이 꼭 기억했다가 아까 우리 그 공식 사항을 막 시작하지 한 선생님에 대한 정말 진실한 질문입니다. 어떤 뭐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먼저, 아, 아, 네, 네. 그래요. 심한 시간 내주세요. <웃음> 어, 좀 깊이 있게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어, 우리 선생님, 어, 김종현 선생님, <웃음> 김종현 선생님. 일어서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웃음> 두 개를 골라주시죠. 네. 가운데. 네, 가운데 두 번째. 어떤 분이 걸릴지 몰라요. <웃음> <웃음> 네. 오, 뭐, 이상인돌님이하세요만 아, 잘하세요 <웃음> 재밌는 걸몰라주세요 <웃음> 안 자율적으로. 네. 아무튼 정보여 네, 네. 본인이 궁금해서 뽑으셨답니다. <웃음> 아, 주제가 이렇겠네요. 네. 중간지원조직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라는 주제고요. 이제, 지금 이거는 가볍게 이렇게 좀 본인의 생각을 듣는 토론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생각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웃음> 어, 첫 번째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주민의 수평적 관계 가불관계 타파라고 하셨던 선생님이 좀, 어, 왜 이런 의견을 외시한지 얘기를 해보고 어떨까요? 와이프를 한 번씩은 잡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피하려고 해도. 아, 네, 그냥 진짜 느낀대로 적은 거고요.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 게,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봤어요. 행정하고 중간지원 조직, 네. 주민하고 네. 셋씩 같이 비밀이 연결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왔다는 게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이에서 가계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제원은, 저는 그런 쪽으로 느껴가지고 이런 관계없이 서로 수평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을 어, 하면서 그렇게 운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웃음> 아니, 조기 유용지대군요 가맙습니다 네, <웃음> 네 관리를 받되 자율적으로 가로역을갖고 어려운가요 네, 글씨를 아주 잘 쓰시네요 어떤 선생님이시죠? 네, 네 발표자가 네안 나오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교황이 네. <웃음> 네. 뭐 나오도 하고 가셔도 좋은데. 그렇죠. 네. 지 마이크 체질인데. 네. <웃음> 어, 관리는 받대. 관리 그 단어하고 지원하고 좀 약간 같은 맥락 맥락이에요. 제 단양을 보면은. 어, 풀뿌리 공급 지원센터가 지금 있고 그 중간 조직이고 그행정경제과에 직원들이 어, 계시고 네. 저희, 저희가 이제 또 마을인데 음, 아까 중간에 마을에 샌드위치가 있나 봤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그러지 않으려면 일단은 뭐, 주, 우리 지원센터는 우리 행정의 지원과 관리를 받으면서 어찌 보면은 지금 풀뿌리 지원센터가 훨씬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어, 그래서 정말 한없이 잘, 그, 좀 바, 우리 마을을 위해서 어,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그런 바람에 의해서 당연히 좀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마생 선배님이 원하게 잘운영되 계셔서 어, 이제 여기 또 우리 행정에 계신 총관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음, 약간의 관료와 지원을 확하게 해주시면서 확실하게 펼쳐나갈수 있도록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편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을 불러주시죠. 네. 정말 좋은 조직이 있어서 도우신가요? 네, 됐어요. 네. 제가요? 네. 네, 네. 마이크 오래 잡으셔야죠. 노란색부터? 없어져야 한다. 주민들이, <웃음>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잘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너무 생각해 보시면 첫째, 셋째 사이에 꼭 끼어 있는 애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뒤로 치니까. 그래서 지금 어,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입맛에 맞게 또 주민들의 필요한 것도 이주도다 해결을 해드려야 되니까 어, 여기저기가 너무 많은 의지를 하고 또 과도한 업무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을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을이나 현장에서 꾸준히 5년, 10년 이상 활동하실 분들은 마을 주민들인데, 그 중간에 어떤 그 행정이나 저희 지원센터에서 음 너무 많은 간섭과 치밀한 그 지원하에 진행이 된다면, 뭔가 그들의 자립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가 뭔가 빼는 게 아닐까? 제 목표는 없어졌다고 <웃음> 생각하니까 직장이 없어졌을지 모르는데 저쌍도 모르겠는데 없어졌을 네, 아, 지금 그에 대해서 말씀해 을 주셨는데요 코스 <웃음> 에으면 주고 가시죠 네. 주시고요 아, 블랙홀! 이라고 이렇게 자으신 선생님이시네요 네. 블랙홀! 이쪽이 필요한데요 <웃음> 아니 정말 이거 우연히 지친거거와 <웃음> <진짜. 웃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거? 어네 짱도 네. 그 아닌데 네. 뭐, 공감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웃음> 어약한1 0년 전에는 주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조례도 만들고 막 주어짜에 가면서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었던 시기가 있었다면 최근에 2, 3년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이 우후죽순처럼 방향이죠 네, 우후죽순처럼 막그 생겨나서 그냥 조금만 더뭐 경력 있고 할 만한 사람이 다와도다 달려오라고 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 괜찮아요. 지금 이 상황 중간 지원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인데 그들 간에도 교류가 지금 잘안 되어 있고 내부의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에 대한 진지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세단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쩌다가. 내부에서는 <웃음> 아무튼 많은, 어떻게 보면 연기 이상의 어떤 체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좀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해진 시간보다 30분 정도 이제 어, 네, 모든 프로그램이 다 끝나버렸어요. 타임 스킬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어, 중간에 어, 우리 그 정대철 부장님 제안을 하시네요. 한두 분 정도의 얘기만 좀들어보고 차라리 쉬는 게 어떨까? 어떠세요? 네 계속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아까 저에게 맡기고 떠났던 우리 정수인 용무님이 <웃음> <웃음> 어, 지금 아마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 됐다고 하셨어요? 네, 요 와, 그래요? 근데 아까 보니까 15분간 너무 진행 잘 하시죠? 네 어,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20분 채워줄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도망갈 때 네, 그래서 중간 평가로 어, 좀 네, 소감 정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다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웃음> 말을 해야 하나요? 어, 네가 알아서 대표와 이쁘다. 질병행위는 원인. <웃음> 네, 네. 뭐 내용과 상관없이 오늘의 분위기 어떠세요? 오늘의 분위기 단양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역시. <웃음> <웃음> 준비된 멘트죠 어떤 질문을 하실지 아 시나리오를 적어주신 걸 달달달 <웃음> 외웠는데요 안 나와요 <웃음> 하나로 <웃음> <웃음> <웃음> 네, 어, 오늘 즐겁게 즐거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꼭 다들 주무시고 계세요 질문 있으면 왜안 되겠지? 네 2년 동안 힘들어서 이런 거 가사는 저번에 가어요 힘들었던 아, 점이요? 본인이 본인의, 본인의 소감을 얘기해 주셔서 3가지 에대해서 진짜 힘들었던 점은 어, 요즘 느끼고 있는데요 <웃음> 현장을 돌아다니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사무실에 앉아있는 아, 시간이 아, 너무 많아요 이런 걸볼때연봉원을느고 있었어요 네. 사무실로 서류적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센터장 나와! 센터장 나와! 센터장 나와! 센터장 나와! 센터장 나와! 고터장 나와! 센터장 나와! 센터장 나와! 센터장 나와! 센 마을 만들기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현실은 아파트에 살면서 내윗집, 네, 아랫집, 옆집 누가 사는지 다 모르고 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공동체도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의 소감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소감을 말씀해주실 분이 또 계실까요? 예모 네, 네. 선생님? 뭐그 며칠 안 계신 선생님 계셨죠? 네. 네. 네. 일주일, 일주일 되신 선생님이요. 아, 네. 선생님들 얘기 좀 들어보죠? 저랑 너무 캐쳐웃죠잖아요 진짜 기분 이런 생각 안 나면 예쁜 일을 생각하라고. <목소리도> 자, 계속 예쁜 얘기 하면 언젠가 한번 써 먹어야지. 써 먹을래. 자, 예쁜 선생님. 네네. <목소리도> 네. 네. 네. 네. 네. 저는 사실 도 네. 네. 처음 보니까 되게 따뜻한 분위기를 알고 왔거든요. 네. 네. <목소리도> 생각보다 진짜 다들 이게취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인이래래요 네. 네. 네. 제가요. 오빠요오빠는 오빠야. 오빠죽 오빠야. 오빠야. 굉장히 자, 자료보는 자료보는 네. 자, 자, 저 2014년도에는 최영미 양반을 사무장으로 일했었는데 어... 그때 제가 느낀 음. 거는 중간 조직은 좀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음. 왜냐하면 똑같은 업무인데 군에서 중간님이 저한테 보내고, 면에서 기장님이 저한테 보내고, 중간 조직에서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한 가지 자료를 제가 해서 똑같이 최명한테 주는데. 이 사람들은 매수로 연계가 안 됩니다. 아, 어, 왜 공동체를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 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의문을 가지면서 정말 불안도 들로 필요가 없는 존재가 아니까라는 아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 네, 요 네, 안녕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분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하세요 네, 하세요하 작은 축제 기획을 한번한 적이 있어요, 문화재단에. 근데, 그, 계약서 써야 되잖아요. 계약서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 보통 갑을이라고 적잖아요. 근데, 그 문화재단은 이하 꽃이라고 쓴다. 그리고 이제 전 일이 문병교인데요. 그때 1 5 0만원인가 받고 한 100중년의 축제 기획이었거든요. 문병교는 이하 송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밑에 계약서 적는 난, 난에다가 갑을 대신에 꽃. 총이라고 적었다고. <웃음> 그래서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구라는 말을 우리 스스로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광주 시청 그 민원실이 을을 위한 직소 민원실이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전부 올대. 근데 이제 그 뒤에 시장이 바뀌면서 그 명칭이 바뀌어 그냥 민원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언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 아주 길게. 아주 길게 한 20분 정도 실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